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9회 수요일 방송 어, 셋중 하나, 넷중 하나입니다. 어, 지난 회차에는 어, 이렇게 나왔죠? 3그룹을 어,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2, 17, 보너스 볼30 이렇게 2.5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 차에도 3그룹을 어, 가져 나왔어요. 음, 오늘은 좀 설명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어, 그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어, 이 헌터가 가능하면 어, 얼마나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좀 나름대로 어, 좀 신경을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헌터도 어, 자료가 우린 날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어, 1049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네수중 1에서 이수 필출, 어, 오늘은 어,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세군 셋으로... <목소리>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그 필출 그룹 두두 두 그룹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건데요. 어, 대상수는 어, 3, 12, 18, 23, 34, 35, 38 7수입니다. 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 1에서 3수 어, 출하는 그룹인데요. 어, 가끔 어, 전멸도 있습니다.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각자 가지신 제의수 한 수씩 어,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래서 함께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뭐 틀린다, 맞는다 이거에 너무 어, 개념치 마시고요. 어, 각자 가진 제수수 어, 소신껏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어, 지난해차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시진 않았어요. 어, 이 7수에서 제수 뽑아내는 거니까 각자 가지신 제수한 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 세로라인입니다. 어, 이런데요. 여기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인데요. 어, 이게 이번 이차의두 어, 두 세로라인이 어, 필출로 보여요. 어,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을 합쳐서, 어, 여기 17이 지난 해차에 나왔잖아요. 아요 어, 17을 제거하고 보면, 어, 이걸 제거하면 현재 2연멸이에요. 2연멸인데, 어, 1에서부터 어, 1048회까지, 어,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4연멸도, 어, 언제 있었냐면, 초창기에 있었어요. 뭐, 한, 어, 40회, 3, 40회 그때 아마 그 사이에 어, 4연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어, 2연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3연멸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어, 이 17을 빼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2차의 두개 라인 중에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헌터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이 각각 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헌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러나 어, 여하튼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을 합치면 어, 이번이 차의필줄로 어, 보여요. 어, 17을 빼고 봤을 때 현재 2연멸인데요. 어, 그냥 17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17도 현재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또 2월 대상수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어,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 어, 토요일날 마지막 어, 그 조합을 하실 때에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에서 어, 한 수도 어, 한 수라도 있는지 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또 여기서 한 가지 좀더 덧붙이면은요, 어, 이 3세로라인은 어, 요 17을 제거하고 보면 요 17을 제거하고 보면 3세로 라인이 현재 5연멸 중입니다. 어, 다들 아시겠죠? 어, 이게 5연멸 중이에요. 그런데 1에서부터 1048회까지 어, 7연멸이 한번 있었고 8연멸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어, 5연멸 이내에서 출했어요. 6연멸, 6연멸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어, 7연멸 한 번, 8연멸 한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어, 3세로라인은 아직도 기운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 지난 2차에 17이 나왔어도 어, 여기는 아직도 기운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여하튼 1세로라인과 3세로라인을 합치면 어, 이번 2차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오늘 주메뉴입니다. 셋중 하나, 넷중 하나예요. 음, 첫 번째는 어, 이거를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입니다. 9궁이죠. 어, 9궁. 구궁. 그렇죠? 9궁이라고도 어,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어, 이렇습니다. 어, 이 9궁에서 어, 이게 지금 현재 다섯 수잖아요 다섯 수 그렇죠? 근데 왜셋중 하나, 넷중 하나냐? 아, 그거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약수, 약수 또는 제수 그걸 제거하고 보면 어, 세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와 약수 또는 제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궁에서, 어, 이 구궁을 필출로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여기 36을 제거하고 보면 36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7연멸이에요 7연멸 근데 1에서부터 1048회까지 9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8연멸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7연멸 이내에서 출했어요 9연멸만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직 타이기록은 아니죠 그래서 어, 헌터는 이번 이차에9궁이 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10으로부터 시작해서 80 더해 간 거예요. 즉, 이 좌측 사선이죠. 그렇죠? 이 좌측 사선에서 2하고 42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어, 여기가, 어, 현재, 어, 이게, 어, 잠깐만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 여기가 사연멸 중입니다. 사연멸이에요. 사연멸이니까 어,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연멸이면, 언제 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온 겁니다. 그렇죠? 사연멸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에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이에요. 4, 15, 26, 37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역시 어, 3연멸이면 어, 이제 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어, 타입기록까지는 아직 하는 거죠. 이건 뭐 보통 7연멸, 8연멸까지도 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 3개의 그룹을 가져나왔는데, 어, 요세 그룹을 모두 합치면 어, 모두 합치면 어, 이렇습니다. 어, 세 그룹을 모두 합쳐서 요 36을 빼고 봤을 때 36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3연멸인데요. 어, 1에서부터 1048회까지 어,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연멸 이내에서 출했어요. 타이 기록이죠. 세, 기록을, 세 그룹을 합치면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사인멸이딱한번 있었어요. 어, 이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세 그룹이 모두 출하기를 바라는데 어, 이세 그룹 중에서 적어도 한 그룹은 어, 출할 겁니다. 이번이차에 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차에는 어, 여기에서 한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다 이렇게 헌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잘 참고 해 보세요. 어,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여기 어, 구궁은 9은 대상수가 다섯 어, 개인데요. 어, 그 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약수 또는 제수 어, 그거 제거하고 보면 세 개가 남습니다. 어,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거 어, 약수 또는 제수. 어, 감안해서 제목을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이렇게 붙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한번 그 약수 또는 제수 다시 한번 어, 그 상기하시라고 어,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셔서 어, 어, 수 줄이시라고 어,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잘 선별하셔서 어, 금년 초에 첫, 첫째 첫 주죠. 어, 첫 주죠. 첫 주에 대박돌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소리>